<웃음> 어 그래. 말 끝나기도 전에 와. 오. 아주 멋있는 자리에 앉아 있게나. 멋있다. 아 말이 말고 또그 지원자 있는가? 어 아리가 하게 하고 싶어하는데 아리 시키죠. 뭉삽 추천은 됩니까? 그래 해옥수 그 말해 보게나. 나는 리트니를 추천합니다. 예? 야 이름 똑바로 안 불렀잖아. 리트니의 멋있는 이름과 팩에 있는 모습. 저는 참된 반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 이름도 반장입니다. 똑바로 못 부르는데 추천이라고 할수 있나요? 제 이름은 냥입니다 어, 아 단위 네 후보 혹가 햇냥이 유생의 애칭이요? 아니요 네, 저희는 벌써 그런 사이입니다 아니요 아 좋소 그럼 햇냥이도 후보로 정하겠네 후보 아니, 탈퇴합니다 아 후보 탈퇴합니다. 탈퇴합니다. 그 질문 하나 있소 질문 있소 그 황금 소유생 말해보시오 그 반장하면 그 당군님 자주 볼수있어 그거는 상관없는 no. 일이니 그냥 조용히 하고 자리에 앉으시오 4도만원 짓인다 뭐 다른 지원자 더 없는가? 저저 저, 저도 추천합니다 어, 말해보시오 저는 해옥수 까다삐아 어쩌고 저쩌고 올레벌레를 추천합니다 뭐 어, 이유는 무엇이오? 나대는 거시기가 아주 반장하기에 딱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반장은 걔 나대야 되거든요 아, 아 좋소 좋소 선생님 나대요 네, 안 돼요, 안돼요 저 단일후보하고 아, 아, 싶어요 들어가시오 <웃음> 아, 이대로 투표했습니다. 아, 아, 어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 저는 마리 마리 후보와 그 거시기 합병합니다. 예, 그거시기합니다그 뭐냐? 예, 넘겨주겠습니다. 예. 결과는 유생들의 투표로 나올 것이니 자리에 앉으시오. 그러면 <웃음> 후보는 마리 햇양이 해옥수 이 셋으로 하겠소. 그러면 순서대로 자신의 공약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네. 먼저 마리 유생 앞으로 나오게나. 아이고 참 정말. 아, 아, 뭐요, 그들을 뭐요. 향한 나의 사랑은 뭐뭐 특급 사랑이야 안녕하십니까 아니 누가 자꾸 나 때리는데? 안장 선거에 아. 출마한 말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이 노래의 가사가 지금 저의 생각을 대변해주기 때문입니다 아. 다시 말해 아무런 이득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우리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겠다 라는 말이죠 안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군림하는 반장이 아닌 어, 학우들의 입장에서 진짜. 생각하고 어? 뭐죠? 음, 그러게 누가 하품해요! 뭐야? 어, 전 군림하지 않는 반장이기 때문에 누군지 범인을 색출하진 않겠습니다 학우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반장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멋있다. 아침반이 없는 배는 목적지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 시기에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말이 여러분의 한표한표 한표 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기린다. 멋있다 와 오진다 어, 헤드메인 지린다 어, 있구만. 준비를 철저히 아. 해외에 온것 같소 그럼 매진? 다음은 헨양이 유생 나와서 그 말해보시오 아, 벌레벌레야 여기 네 자리잖아 자그 거시기 뭐냐 그예저 후보 단위라 하겠습니다 저는 말이. 학생이 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마을 학생? 아 절대 공감합니다 핑마 핑마 핑마 업예 마을이 학생을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대는거 별로 안좋아하고 저는 뒤에서 그 거시기 그 뭐야 그 수렴청정 하는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마을이 옆에서 수렴청정을 하는 거시기 한 그런 쉐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후보 단위로 하겠습니다 저의 멋있다. 표는 마을이의 표입니다 자네는 좀 알아듣기 어려운 이상한 말만 하는 것 같소 그 다음으로 해옥수유생 나오시오 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사퇴하겠습니다 배려심 <웃음> 깊은 햇냥이의 모습 저는 절대 반장이 될수 없습니다 저는 저렇게 배려심이 넘치지도 않고요 아리처럼 저렇게 멋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저두 사람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나내. 으로 사퇴하겠습니다. 너왜 나를 보고 말하는가? 그 반대합니다. 보고 사퇴 반대합니다. 사퇴, 사퇴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양이의 모습 멋있습니다. 저는 반대할 수아닙니다안 된다잖아. 너도 후보 단일화해 아리한테. 그럼 양이가 단일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아리한테 단일화가 되겠네요. 네. 네. 조용히들 하시고 후보는 꼭세 <웃음> 명이니. 그 투표를 진행해야겠소. 그 각자 앞으로 나와 이 상자 안에 책을 가져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적어서 나에게 직접 제출하게나. 아유 이거 너무 후보가 셋이나 돼서 누굴 구 골라야 할지아 그. 고민이다. 아 언제 끝나요? 언제네요? 언제? 벌써 다 했는데? 어, 나한테 나와서 내시오난 됐는데? 아유, 후보가 너무 쟁쟁하여 뽑기가 힘들었어. 핑마, 핑마, 핑마어 핑마, 핑마, 핑마어마 핑마, 핑마. 마을이 반장나안 되면 어떡해? 어, 아, 괜찮아. 내표다 니꺼니까. 네 내가 표, 너한테 뭐가, 줄게. 뭐가 피를 흘린다는 거요? 그니까, 어? 무섭다. 어.. 그니까 러 뭐, 다들, 다들 피, 조심해 는데용미가나 어.. 자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소 마아리 한표 헉!! 오 <웃음> 감사합니다 양아 나는 너다 네가 내 별이다 했냥이 한표 어, 누구야? 나는 음 마리한테 주겠네요 생각... 와아! 마리 음, 두표와아아아같은데 누구야? 마리가 아니면 이반의 미래는 없다 마아리 <웃음> 한표 와 누가 누가 쓴거 정말 누가 <정말>, 썼는지 <웃음> 어, 모르겠네. 그 나의 오랜 버 마리를 뽑겠어만 마리 한 표. 오. <웃음> 어, 아, 마지막 표도 마리 한 표. 오. 오, 아, 오, 아, 오 장은 마리로 임명하겠네. 와 마리 유세는 앞으로 나와 자신의 포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게나. 와봐. 아주 박빙의 투표였구만 하죠. 안된줄 알고 와. 엄청 떨었다. 멋있다. 와, 멋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안목을 믿기해 집에서 돌리나요? 그런 거 모르겠고 영광의 순간을 함께할 멋진 문장을 찾아왔습니다. 잠시만요. 와, 음. <웃음> 우리네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습니다. 황금. 음, 이건 지금 저쪽에 있는 우리 하구의 이름과 비슷하네요. 다음.. 나 소금! 이것은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웃음> 조미료입니다. 어.. 마침.. 지금 이 별명의 주인공 예미용하고도 들어오고 있네요. 아,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닌가? 대망의 마지막.. 척하게나, 빨리 앉아나.. 그건 바로 어, 지금.. 나 왔어, 새벽부터 앉아있었어. 소중한 지금.. 이 학교 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 눈물이 날것 같어.. 멋있다! 뭐야, 저또 있어, 뭐야? 너. 저 예밀용 유생 자리 에 앉으시오. 뭐 어, 예밀용 유생 계속 날고 있을 것이오? 아니요 앉았는데요. 와, 반말 안 했어. 반말 안 했는데요? 네, 반말 같이방방 끄고. 자, 이제 반장을 뽑았으니 나 붕은우가 없을 때는 마을이가 지도자라 생각하고 잘 따르게나. 네. 와. 아쉽게도 반장에서 떨어진 햇냥이와 해옥수는 어 중요한 역할을 주겠소. 네? 우선 햇양이 수렴 청정하고 싶어요 너한 그 표를 더 받았으니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주겠소 우유당번이라네 아아... <웃음> <멋있다. 웃음> 아... 이고 너한테 이거 다 죽은 뭐, 거 아냐? 중책이고만너 우선 후보에는 나왔으나 표를 받진 못하였소 하지만 내 중요한 역할은 줘야 할것 같으니 우선은 상담실로 따라오게나 네? 상담실로 부르기 위한... 이런 거시기 한 거시기 아닌가? 그리고 저맨 뒤에 있는 늦게 온 학생 예미룡은 에, 에, 하루 에. 일과 끝나고 상담실로 오게나. 에, 네. 자 아이고, 그럼 다음 걸렸다, 일정은 근처의 가을섬으로 현장 학습을 떠나려고 하니 다들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오게나. 아이고 삐용이. 자네 삐용이 맞지? 비용이가 아니 경수 언니 왜 여기 있어? 아이고 명? 자네 진짜 오랜만이네 삐용이. 그 뒤에 아, 아리도 있지 않은가. 아, 우리 그 어, 세상에 언니. 저 언니가 여기서 이러고 있네. 우리 네, 반장 같이 갔어요? 그 친구가 반장이 됐어. 네? 아리언니가 네. 반장이라고? 그렇다니까 아니 세상에 아... 그소심하아리언니 언제까지 이거 가방 들고 다닐 거요 그니까 신기하네 나 빨리 사리에... 가자 빨 나가자 아유 삐용이 오랜만에 아 그냥 아주 야물딱죠 아아 이제 근데 삐용이라고 말고 그냥 미룡이라고 불러주면 안 돼? 그래 삐아 그래도 삐용이다 이때서 는데 삐용 삐 키키 얘는 뿅뿅? 뿅뿅? 얘들아 빨리 와! 이 상한 아이들이. 삐용, 삐용, 삐용. 얘들아 빨리 아, 와! 아, 세서 사부, 애들이 떠듭니다. 사부의 말을 듣지 않고 다 상담실로 불러야 할것 같아요. 뭐 어쨌든 자네는 상담실로 와야 하네. 그래. 너가 작아. 대기자 사부가 사부를 잘해서 사부인 거 아닌가? 뭐 어? 누가 그렇게 거지. 뒤에서 웅얼웅얼거리는가 그래. 또아니요 자 여기 밑에는 해우소인데 학교의 수도 문제로 인해 학교에는 해우소가 그리 많지 않으니 에이? 멀리 떠나기 전에 속을 비울 학생들은 다녀오시오. 어 내가 먼저 어, 내가 나 먼저 어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잠깐 그박하고야이 예미룡 유생은 오시오나좀 따라오게. 네왜왜와 어, 지금 이거 학적 공명? 따라오시오. 빨리 따라오시오. 뭐 뿜방 되는 거 봐. 어우 야 여기가 좋겠구만. 들어오시오. 나랑 같이 같이 싸자는 거야, 지금? 그 자네 말이요. 왜? 내가 아까부터 그 보아하니 자네 아주 굉장히 마음에 안 둬. 네, 어쩌라고내 가마를 갈탈 치하려고 하지 않나?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옥수가, 너 그러자, 그 옥수가. 이거 뭐야, 이거? 나, 자네가 아까 탔지 않은 가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뭘 보고 말하는 거요? 왜 벽밖에 없잖소? 니네 옆에 존나 귀신 있잖아, 귀신.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니네 옆에 귀신, 귀신, 귀신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나는 안 보이오지. 아유 정말 무슨 소리야 하는 건 공칠이. 자네는 거기 있게. 아니 그서나왜 불렀는데. 같이 똥 싸자고 너 아니, 지금. 차내 그래. 혼자 들어가기 무서워서 그런 거지. 아니요. 자네는 여기 귀신 있나 없나 한번 보시오. 있네 있어. 나는 나는, 나는 가겠네. 공칠이 네 공칠이. 눈을 안 닫았네. 세상에. 그럴 수 있지 응. 찹찹찹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이번엔 나손 닦았다 어! 선생님 얘예 꽃! 나도 선생님 꽃 타요! 근데 언제? 그거 다 나왔는가? 네 자네는 해우소 다녀오는데 한나절이 걸리는 것 같네 저 아닌데요? 또 원래 고양이들은 그러한가? 자네가 꽃으로 나왔어? 아니 아니! 나왔군. 뭐야 금소가 저 데려가서 싸부렸어요 어, 금소가? 소리신가? 금소가 저 괴롭혔어요. 나는 억울하고 나는 금소가 그냥 여기... 저기 조용히 해. 화장실 저기에 없는 칸 없는 그 청소칸에 들어가서 저 협박했어요. 황금 소유생, 그 괴롭혔다고 하니 자네도 하루 일과 끝나고 그 상담실로 오줌 좀... 그래, 그래. 아, 난 진짜 억울하고. 아휴, 자 그럼 가을섬에 가기에 앞서 혈기왕성한 자네들이 허기질 것 같아 간식을 준비해봤소. 아, 그 매점에서 오! 직접 받아와야 하는데 반장 마을이 혹시 지도를 볼줄 아는가? 네저 먼저 와서 여기 다 둘러보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오. 그 아, 좋소 챙겨야 할게꽤 있으니 마을이와 함께 어디보자. 어, 우유당번 헨냥이헨냥이도 같이 다녀오게나. 그리고 또 어디보자 같은 기숙사 쓰는 서울지도 같이 다녀오게나 금선 언니 우리는 약간 좀 밑보인 거같아 누구한테? 아니요 어, 저 다들 풍사부가 들이요. 사부를 잘해서 그런 거요 사부, 약간 우리 사부 욕을 합니다 찍혔어 맞아요. 네. 신경 쓰지 마오 어, 자네들 입에서 왜 이렇게 풍사부 이름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소 아유 중요하시오. 너무 존경하는 네, 저는 이름인데.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네말 네, 네 아, 전나 크게 들렸네요 조용히 하시고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나를 따라오고 <웃음> 그 앞서 말했던 새 학생은 여기 좌측으로 가서 매점을 한번 다녀오시오 가자 얘들아 좀 이따, 네. 이따 봐지존짱 동재들 가자 와 동재 <웃음> 참네 어? 저런 서자 같은 서재들 같은이라고 감히 으이? 동재가 말이야 동재가 해가 뜨는 곳인지 어? 서재는 해가 지는 곳 아니겠어? 어... 또너 은근 만든 말만 한다 그렇지 어? 내가 킹리적이지 킹리적 허... 어? 나 처음에 보고 네가 제일 골질인 줄 알았는데 1등이라 해서 깜짝 놀랐잖아 뭔 소리야 야 근데 왜 이렇게 말도 없이 혼자 가니? 야, 아까부터 책만 읽더라고 아 진짜? 어서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와! <웃음> 안녕하세요 메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 아니 구식이 뭐 가지고 오라던데요? 야 나... 반장아 빨리 통솔해 너희 <웃음> 이거... <웃음> 저희 여기 가면 뭐 받아 <웃음> <바다> 올수 <웃음> 있다고 해서 다 같이 왔어요 그래 그래 너희 사부가 맡긴 게 있긴 하지 이거 아... 여기 양아, 이너 상자에... 상자에 너 우리 당권이잖아 요거... 어, 내가 챙겨야 돼? 응, 너가 우유 당번이잖아. 아, 여기 접시에서 같이 챙겨가. 아, 예. 여기 우유 상자도 어, 챙기고. 누가 하나 가져갔는데? 울치가 챙겼대. 아, 그래 그래. 가자 응. 가자. 우유 깍도 들고 와. 가자. 가자 가자. 우유 어, 손에 들었어? 어, 들었어 들었어. 가자. 나잘 짐이 가라. 많아서 못해. 네계세요 문도 안 닫고 가는거? 어 어? 뭐, 어? 어? 에, 에, 에. 어? 나다 들었어 들었어 어 가자 가자 가자 어. 야너 아까 화장실에서 손 씻었어? 왜 물소리가 어, 안 씻었어, 나지? 나 씻었어 씻었어 다른 애들 안 씻던데? 어 모르겠다 나 제일 먼저 나왔는데 누가 씻었나 안 씻었나 보지도 못했어 아 어, 우리 너 씻었니? 아 현아지 근데 너그 무슨 씻어? 책이야? 이거? 어 내일 공부할 책인데? 내일 공부할 거를 왜 벌써봐? 예습해야지 도라인가봐 예습할 수도 있지 왜 친구한테 도라이라고 해너 도라이가 뭔 뜻인지 알아? 뭔가 어감이 안좋아 아니아니야 되게 좋은거야 도를 굉장히 빨리 깨우치려고 열심히 졸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란 뜻이지. 그래서 도라이야. 약간 곱절이 같은 건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줄임말이지. 어. 엄청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도라이라 그래. 얼. 별걸 다 줄이네. 그건 별다줄이라고 하지. 아니 같은 그래. 그것도 줄이는 거? 응. 어. 아, 그렇, 그 그렇어. 아, 왔다, 왔다, 왔다. 야, 야 이거 먹어. 뭐, 뭐. 어. 아, 뭔데? 뭐? 어. 다내건가 없는데? 어,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여기 여기 내가 넣어 줄게. 기다려 봐. 아이고! 자누스톱. 아이고 이거 우리 그 가문에서 파는 우유 아니오 황금 우유 맛있겠다 아분이 아이고 친하게 지내자 와아 뭐야 이 얘네 얘네가 여기 이거 우유 거시기 하는 그 사장 사장 거시기라고 우리 가문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우유 사업이오 황금 우유 뭐야? 응그 아, 사장님 딸래미라고 부잣집이긴 하지 그렇소 와. 그렇소. 오진다 야 이거 뭐야? 좁고 돌돌빵? 어 대박. 뭐야 나도 돌돌 좁고 돌돌빵 야 이거 먹을 뭔데? 사람? 먹을 나, 사람? 나, 나, 나, 나. 하나? 나, 나. 하나 뿌렸다! 얘들아 근데 풍사부는 어디갔어? 아 그러게 그 풍사부는 바쁜 일이 있다 하셔서 가셨고 우리 뭐고 여기서 놀고 있으라 하셨네 어... 오... 여기가 끝이야? 여기서 그냥 우리 여기서 현장학습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거 끝이야? 이거 오늘 일정은 이게 끝인가 그러면? 아니지 그럼 선생님이 없으면 내가 내 선생님 역할을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 학교 온다고 해서 음, 새로 새길 친구들이랑 뭘 하면 좋을지 하고 어제 생각해본 게 있거든? 음. 이렇게 목록에 적어 왔는데 와 어, 그게 이제 1번부터 하면 될것 같아 1번은 이제 우리가 다 서로 여러 장소에서 왔으니까 왜 12지가 되려 하는지 한 번씩 얘기해 보면 서로 친해질 기회가 될것 같아 난왜 여기 온 거지? 넌 나부터 얘기할게 나는 어릴 때 어머니가 들려주신 단군 이야기를 듣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단군님과 같이 일하게 되면 그 그치, 그치. 같이 일하는 내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걸 꿈꾸고 그치. 들어오게 됐어 아이고 어... 아주 납득는 흔힛이네 멋있다. 멋있다 그럼 회식의 방향으로 돌자 우스야 너 얘기해 나는 우리 멧돼지의 조개 군장으로 우리 일축의 풍요를 위해서 오게 됐어 아내가 음... 그 멧돼지 음... 조개 그 군장이라고? 응 음. 음, 굉장히 의외구만 멋있지 왜? 뭐가 의외야? 말하는 언행을 보시오 그저게 그 군장의 언행인가 음. 멋있지 않나? 그래서 이, 삐용이는? 삐용이 아니고 미룡이거든 언니들 낙동강 알아? 알지 지 우리 언니가 낙동강 용이거든 그래서 오. 언니가 여기 가면 나도 언니처럼 멋있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왔어 오. 아이고 오. 빼용이가 낙동강 용이 되었는가 거긴 또 빼용이야? 우리 언니 옛날 별명 빼옹이야 그래서 우리 언니는 나보다 항상 좀 힘도 세고 똑똑하고 어른스럽다고 그랬으니까 낙동강경 된 거고 나는 그냥 이제 좀더 공부하라고 온 거야 <목소리> 그렇군 넌안 봐도 알겠다 넌 단군 만나러 온 거잖아 봤소난 어. 솔직히 여기 단군님 만나러 온 거요 그럼 넌 시비지가 안 돼도 상관없어? 아니지 단군님이랑 같이 일을 해야지 근데 아 지금 이 학교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당구님 보기는 좀그런것 같습니다. 음.. 그럼 자퇴할 거야? 무슨 소리요? 당구님을 볼 때까지 여기 아주 꼭 붙어 있어야지. 그치. 아 시비지 되면은 당구님이랑 같이 일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울지는? 나는.. 그냥 공부하러 왔어. 시비지가 안돼도 상관없어 그럼? 아니.. 1비지가 되려고 공부하러 온 거지. 음... 멋있다. 어. 아니 근데 왜 시비지가 되려고 하는 건데? 멋있신애 찾는 게 빠르겠다. 시비지가 되면.. 멋있잖아. 돈 많이 받을 수 있대잖아. 아. 그러면 양이 언니는 나 나는 나는 윗... 아니, 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게. 에? 어쩌다 어? 여기 오게 됐지? 어, 어 저러는데왜있거야 무슨 목적을 뭐? 숨긴 어, 거냐? 기만이다. 어, 그랬어. 아니, 나는 사실 똥싸다 여기 떨어졌어. 하, 너네 그그 그 뭐냐? 어? 차원 이동이라고 아니? 응? 그게 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시공간을 갈라서 이동하는 회기빙이 그 회빙환? 아, 회빙환? 아 머리 아파. 아우 졸려. 빨고. 이건, 아, 이건 안 멋있어? 아, 아 됐다 됐다 멋있다. 이건 좀. 아유 좀 됐다 그렇다. 진짜. 아유, 됐다. 그래 됐어. 얘들아 이렇게 앉아서 얘기만 하면 재미 없으니까 내가 좀좀 그래. 놀아야 재밌지 않겠어?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봐서 서로 어색할 수도 있으니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응. 집에서 하나 만들어 온게 있어 뭔데?